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가 기존 59조 4천억 원에서 62조 원으로 불어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고, 프리랜서,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200만 원으로 당초 정부 안보다 100만 원 늘어납니다. 30조 원으로 예정됐던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규모가 대폭 커집니다. 여야는 이런 내용의 올해 2차 추경안을 29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회 추경심의 의결 과정에서 추경규모는 62조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59조 4천억원보다 2조 6천억원 늘어난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출 규모가 2조 8천억원 늘어난 데다 정부 안단계에서 제시된 지출 구조조정 규모 7조원이 일부 조정된 결과입니다. 법에 따른 지방 이전 지출을 제외한 중앙정부의 지출은 36조 4천억원에서 39조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는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지급액입니다. 정부는 당초 특고 프리랜서와 문화예술인들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국회 단계에서 200만원으로 배증됐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은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기기사 등 20개 주요 업종 70만 명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저소득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활동지원금 성격이다 약 3만 명이 지급 대상이 됩니다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 지급액도 국회 단계에서 100만원이 늘어 300만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에도 1,000억 원이 추가 투입된다. 2조 5,000억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추가로 발행된다는 의미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 측면에선 금융 지원 부분이 크게 보강됐습니다. 국회는 잠재부실채권 채무 조정을 위한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액을 4,000억 원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캠코에 7,000억 원을 투입해 잠재부실채권 30조 원을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의 긴급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대출 공급 규모는 기존 3조원에서 4조 2천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소상공인의 비은행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대환대출 지원 규모는 7조 5천억 원에서 8조 5천억 원 규모로 증가합니다. 소상공인의 매출액 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600만 1천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손실보정금의 큰 틀은 유지되지만, 지급 대상 매출액 기준이 당초 정부 아닌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이 370만 곳에서 371만 곳으로 늘어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의 경우 대상을 기존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까지로 확대합니다 방역 보강 규모는 기존 6조 1천억 원에서 7조 2천억 원으로 늘었는데 보강된 부분은 격리 치료비, 사망자 장례비 등 비용 증액입니다